올리브영 에센스 부문에서 8년째 누적 판매 1위인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진짜 겨울에는 완전 필수템인 것 같아요. 세안을 하고 나서 피부가 완전 보들보들해지고 이렇게 항상 상시로 집에 쟁여놔야지 마음이 편한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자극 없이 진정팩으로 활용하기 진짜 진짜 좋아가지고 계속 계속 계속 손이 가고 진짜 자주 쓰는 패드여가지고 이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진짜 내 피부가 이렇게 부드러웠나 하면서 쫀쫀하고 보들보들해지는 게 바로 느껴지거든요. 이번 겨울 크림으로 이 제품을 한번 추천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 제품군들 중에서 오늘은 스킨케어 제품들로만 준비를 했고 제가 재구매하고 쟁여두고 사용하는 제품들이랑 진짜 진짜 너무 좋아서 효과를 본 제품들로만 이렇게 추리고 추려서 총 다섯 가지 제품으로 구성을 해봤으니까 오늘 영상 꼭꼭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제품부터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이렇게 꼬질꼬질하게 이렇게 꽉꽉 눌러서 끝까지 다쓴 제품인데 비플레인 녹두 약산성 클렌징 폼입니다 지금 한 통은 완전 꽉꽉 눌러서 다쓴 상태고 이제 새 거를 뜯으려고 쟁여놨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클렌징 제품을 선택할 때 약산성 클렌징 폼인지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고 피부에 자극이 없는지, 좀 진정 케어가 되는지를 좀 살펴보는 편인데 이 제품은 약산성 클렌징 폼이고요.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를 했고 미세먼지 세정력 테스트도 완료를 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약산성 클렌징 폼인데도 거품 굉장히 잘 나는 편이에요. 이제 약산성 제품으로 세안을 하다 보면 가끔 어떤 제품들은 세안을 하고 나서 약간 특유의 미끈거리는 그런 잔여감이 남는데 이 제품은 그런 미끈거리는 잔여감 없이 꼼꼼하게 세안이 되는 느낌이고 세안을 하고 나면 얼굴이 당긴다던가 건조하게 느껴진 적도 없었고 굉장히 편안하게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정말 잘쓴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은 저처럼 약산성 클렌저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게요. 두 번째 제품은 아임프롬 허니 마스크입니다. 이 허니 마스크에는 지리산에서 추출한 진짜 꿀 자체가 38.7%나 들어있다고 해요. 이 작은 병에 38.7%면 그냥 이게 꿀 자체라는 거거든요. 진짜 꿀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향기를 맡아보면 은 진짜 그냥 꿀 냄새가 나고 이 제품으로 마스크팩을 할 때도 진짜 꿀 향기가 솔솔솔솔 나가지고 그냥 꿀을 이렇게 피부에 바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워싱 워시 팩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내용물을 봤을 때도 정말 꿀처럼 보이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저는 벌써 3분의 2 정도 사용을 해서 이 정도만 남은 상태인데 제가 겨울로 들어서면서 이 허니 마스크를 굉장히 좀 자주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 제품이 워시오프 팩이어서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 진짜 사용을 해보면 효과가 너무 좋아서 그 귀찮음을 무릅쓰고 다시 찾게 되는 그런 팩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아임프로맨 ]에서 나오는 아임프롬 피그스크럼 마스크 원래는 제가 이피그스크럼 마스크를 진짜 진짜 애정해가지고 저는 이게 아마 세 통째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두 통이나 다 비웠을 정도로 진짜 자주 사용을 하고 영상에서도 자주 보여드렸는데 이 제품은 아무래도 스크럽 제품이다 보니까 각질이라든지 피지케어 할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는 제품이고 저는 이 제품은 특히 여름에는 진짜 자주 사용을 해주는데 요즘 같은 겨울에는 이 허니 마스크가 진짜 더 톤이 많이 가더라고요 요 피그스 크럼 마스크에도 무화과 가루가 1.2%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내용물을 보면 그 무화과 잼 같은 그런 비주얼이에요 저는 이 제품이랑 이 제품이랑 섞어서도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뭔가 오늘은 보습케어도 하면서 묵은 각질까지 케어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허니 마스크랑 이 피그스크럽 마스크를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 그 비율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비율을 맞추면 되는데 저는 보통 1대1로 비율을 맞추거나 아니면 허니를 2로 해서 2대1로 맞춰서 자주 섞어서 사용을 해주는 편이고 얘네 둘을 섞어서 사용을 해주면 은 세안을 하고 나서 피부가 완전 보들보들 늘해주고 쌓였던 피지 같은 것도 제거가 많이 되는 편이어서 진짜 두 개를 많이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 허니 마스크를 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겨울이 되면서 너무 건조하니까 피부도 계속 뒤집어지고 이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피부가 너무 건조하면서 또 트러블이 계속 올라오고 진짜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트러블 케어도 트러블 케어지만 이 피부 결 자체가 너무 푸석푸석하고 건조하고 진짜 어떤 제품을 발라 계속 그 건조함이 개선이 안 돼가지고 이 허니 마스크를 몇주 동안 계속 일주일에 한번 정도 팩을 해줬더니 이 피부 자체가 푸석푸석했던 게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고요 이 제품을 이렇게 피부에 도포를 하고 최소 1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방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밤에 세안을 하고 이 제품을 이렇게 팩을 해준 다음에 진짜 1시간 정도까지 계속 있어봤어요. 그냥 편집 작업을 하면서 1시간 정도 있었는데 그 1시간 내내 바르고 있어도 피부가 건조하다든지 워시오프 팩을 발랐을 때좀 이렇게 쫙 빨아 땡기는 그런 느낌이 드는 팩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꽉 조인다는 그런 느낌도 전혀 없었고 이게 1시간 가까이 1시간 넘게 방치를 했을 때도 팩이 마른다던가 굳는다던가 그런 현상도 전혀 없었어요. 1시간 뒤에 세안을 해주니까 진짜 피부가 보습을 꽉 꽉 빨아땡겨가지고 완전 신경써서 케어해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요 팩만 했을 뿐인데 진짜 피부가 보습이 완전 잘 채워져가지고 이 제품은 진짜 겨울에는 완전 필수템인 것 같아요. 이 건조함과 푸석함을 잡고 싶다 하면 은요 허니 마스크를 진짜 꼭 사용을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 제품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 쟁여놨고 이것도 하나 더 쟁여놨습니다. 이렇게 항상 상시로 집에 쟁여놔야지 마음이 편한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 다음 제품은 아이소이 블레미쉬 케어업 세럼입니다. 이 제품은 뭐 워낙 유명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올리브영 에센스 부문에서 8년째 누적 판매 1위인 제품이에요. 8년 동안 누적 판매량이 1위인 것만 봐도 진짜 말을 다한 제품이죠. 유해 의심 성분을 1절 배제한 자연 유래 성분만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올리브영에서 판매된 제품만 100만병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전국민이 사용해 본 수준 아닌가 100만병? 진짜 많이 팔렸죠. 이 제품 이 다른 잡티 세럼들이랑은 다르게 1년 중에 딱한달 동안만 장미를 수확을 한대요 그 장미를 직접 다 따가지고 첫 번째로 추출된 그 오일만을 사용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가리안 로즈 오일이 굉장히 비싸지만 그게 되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꼭그 불가리안 로즈 오일만 고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비건 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비건 화장품이거든요. 요새 또 비건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데 이 제품도 비건 제품이더라고요. 이 제품을 계속 테스트하고 사용을 해보면서 의외로 효과를 봤던 게 제가 지금 여기 여드름이 났다가 낫고 있어가지고 오늘 점을 찍어놨거든요 그 마스크 착용하는 그 부분 위주로 계속 여드름이 올라왔었는데 이 제품 꾸준히 사용을 하니까 이 여드름까지도 좀더 빨리 낫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막 찾아보니까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도 완료를 한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여드름 진정에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점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 아이소이 잡티 세럼은 잡티, 피부톤, 피부결, 피부 투명도 개선, 인체 적용 시험도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좀 효과를 많이 많이 봤던 부분은 좀제 안색이 개선이 많이 됐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제품 꾸준히 사용을 하니까 뭔가 모르게 그냥 피부가 좀 되게 맑아 보이는 느낌? 피부 투명도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제일 효과를 많이 본것 같아요. 피부가 되게 맑아 보이고 투명해 보이고 좀 안색이 개선이 돼 보이는 느낌? 이 사용감은 굉장히 산뜻한 그런 사용감이고 촉촉함이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얘를 딱 피부에 펴바를 때 불가리안 로즈 향이 확 퍼지거든요. 인위적인 그런 가짜 장미향이 아니고 진짜 완전 장미밭에 딱 들어간 것 같은 느낌? 기분 좋은 로즈향이 싹 퍼져가지고 진짜 스킨케어하면서 되게 향이 좋아서 기분이 엄청 좋아지고 이 제품이 굉장히 산뜻하고 촉촉한 타입이다 보니까 이제 건성분들의 요청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제품이 나왔는데 건성분들을 위한 보습이 강화된 건성용 잡티 세럼입니다. 아이소이 블레미쉬 케어 딥 세럼인데 이 제형을 비교를 해보면 기존 세럼은 굉장히 투명하고 이딥 세럼은 불투명하게 나오는데 이 제품을 저는 저녁에 사용을 해주고 기존 세럼은 아침에 사용을 해줍니다. 진짜 굉장히 촉촉한 느낌이 진짜 많이 들고 산뜻하게 퍼지는 이 로즈향 자체가 너무너무 고급스러워가지고 이 향기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제품 안 그래도 올리브영에서 3개 묶어가지고 반값에 할인을 하길래 저도 온라인 몰으로 시켜놨거든요. 아직 배송은 안온 상태인데 진짜 이걸 써보니까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것 같고 왜 1인지 알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잡티케어뿐만 아니라 이제 트러블 케어도 살짝 되면서 피부톤 자체가 맑아지기 때문에 세럼을 찾으시는 분들 아직도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 제품은 요거. 버레파이 블랑드 그린 플라보노이드 2.5 패드입니다. 요 제품도 제가 겟레디에서도 사용을 했었고 한두번 정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진짜 제가 집에 패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패드들 중에서도 계속 계속 계속 손이 가고 진짜 자주 쓰는 패드여가지고 요 제품 들고 왔습니다. 거의 한통다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통더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 제품은 이렇게 내장된 집게마저 진짜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막에 위에 이렇게 집게를 놓을 수 있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거의 다 사용을 해서 몇장 남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 제품은 진짜 패드가 굉장히 얇아요. 제가 사용해본 패드들 중에서 가장 얇았던 제품이고요. 이렇게 얇아서 금세 건조해지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품이 3중 레이어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수분감이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패드팩처럼 붙일 때도 굉장히 얇다 보니까 피부 굴곡에도 밀착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 생각보다 오래 이게 충분히 수분감이 공급이 되더라구요. 진정패드다 보니까 붙이고 있으면 쿨링감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피부 온도가 싹 내려가면서 피부가 진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 제품을 머리 말릴 때도 자주 붙이고 있고 화장이 잘 먹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이렇게 패드팩처럼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진짜 진짜 얇아가지고 손으로도 잘 찢어져서 초나 이렇게 턱에는 반씩 나눠가지고 붙이기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 제품도 비건 인증을 받은 패드 제품이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드름성 민감성 피부 시험도 완료를 했다고 하니까 진짜 민감하신 분들도 사용하기 좋은 패드인 것 같아요. 자극 없이 진정 팩으로 활용하기 진짜 진짜 좋아가지고 이 제품도 완전 추천을 해드릴게요. 마지막 제품은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입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갤레지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들고 왔거든요. 요렇게 지금 보면은 납작해질 정도로 제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 제품은 저는 한정판 대용량을 들고 있어가지고 170ml인데 원래 기존 용량은 80ml이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꾹꾹 눌러서 썼으니까 아마 80ml 정도는 지금 사용을 다 했을 거예요. 요 제품도 올영 어워즈에서 1위를 한 제품이더라고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제품도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사용을 안해보셨다면 진짜 이번에 꼭 사용을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은 더마온 캡슐이 들어있는데 이 캡슐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으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피부 깊숙한 곳까지 보습을 전달을 해주는 그런 캡슐인데 이 캡슐을 문지르면 은 그냥 피부 온도에 사르륵 녹아내리거든요 캡슐이 조금 자극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손등에 먼저 짜서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피부에 바르시면 될것 같고 저는 피부가 막 뒤집어졌을 때는 이렇게 손등에서 녹여서 발라주는데 평소에는 그냥 바로 바로 크림체로 이렇게 부드럽게 발라주는 편이에요. 피부 깊숙한 곳까지 보습을 채워주면서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크림인데 실제로 이 제품 사용하고 나서도 진짜 피부가 많이 탄탄해졌다고 느껴지고 좀 건조했던 게 많이 개선이 되더라고요. 아까 뭘 발라도 건조하다고 했었잖아요. 뭘 발라도 건조할 때이 허니 마스크를 쓰고 이 기초 케어 마무리 단계에서 아토베리어 크림을 두둑하게 진짜 팩처럼 얹고 자면은 다음날 피부가 진짜 보들보들해지고 진짜 내 피부가 이렇게 부드러웠나 하면서 진짜 쫀쫀하고 보들보들해지는 게 바로 느껴지거든요. 이 제품도 피부과 테스트, 하이포알러제닉 테스트, 민감성 패널 테스트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많이 예민하신 피부이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릴게요. 예민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캡슐을 미리 손으로 녹여서 이렇게 펴발라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렇게 대용량인데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을 정도로 진짜 찐 애정템이거든요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번 겨울 크림으로 이 제품을 한번 추천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올영 추천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제가 여러 통 비운 공병템들도 있고 진짜 앞으로 잘쓸것 같은 제품들 너무너무 좋은 제품들로만 구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한 번씩 겟해서 사용을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